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어, 여기 DMZ 탐방을 처음 와서 약간 긴장도 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 다행히 다른 언니, 오빠들이나 동생들과는 달리, 어, 발에 물집이나 무릎에 이상이 가지가 않아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한반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이뤄내면 어, 뿌듯할 것 같아서 끝까지 걷고 싶어요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제 이름은 김예진이고요. 이제 순나 1년반차열 여섯 살입니다. 이런 타마 오면서 힘들었던 게 약간 다, 다 다리가 아픈 것보다는 발바닥에 막 물집이 잡혀서 되게 힘들었어. 내가 어. 날씨도 불확실해서 어느 날비 오고 해가 쨍쨍하고 하니까 고 이제 이제 받았 그러고 이제 받았잖아요반 동안 어어어어 <웃음> 어, 어, 어, 어, 이제 받았다는게 너무 행복하고 신이라고 어, 어 이제 반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신어요 어, 반밖에 안 남았다 네 여기서 더 힘내 힘내서 반을 가르 아 신이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우리가 국도를 걷잖아요 국도에 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차량 통제도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고 그 온갖 힘든 일을 맡아주시고 앞에 저기 솔라티도 있고 스타렉스도 있잖아요 스타렉스랑 솔라티가 그 짐도 실어주고 앞에 가서 차량도 통제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학생들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그 걸을 때 갑자기 발목 삐끗해가지고 저처럼 발목 보호대한 사람들도 있고 무릎도 삐끗해서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차를 안 타고 걸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15살 김솔비이고요 어, 저는 이 500km, 약 500km 거리를 끝까지 걷고 싶고 1km를 빠지지 않고 걷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뭔가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어 이걸 완주해야 뭔가 깨달음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어, 저희 평화 통일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걷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 많은 생각을 하고 싶어서 네. 많은 생각을 하고 싶어서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안수역이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 이, 탐방을 하면서 이제, 이제 DMZ를 걷는데 음, 처음에는 1, 2, 3일 정도 이제 힘이 많이 들었는데 예, 이제 지금 정도 4일, 5일 후부터 이제 발, 좀 발이 좀 단단해져가지고 이제 어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음, 약간 통일, 어, 약간 평화가 되게 중요하구나. 아직도 막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미국 때문에 중지가 됐긴 했지만, 이제 그래도 많이 됐었는데, 아주 막 군대도 많이 있고, 저희가 DMZ, DMZ 건드면서 이제 지뢰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걷다 보면 또 이제 박물, 이제 소형 박물관 같은 데가 있는데, 통이 박혀져 있는 돌도 봤었고 그게 좀 약간 많이 무서워, 무서우면서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처음에 걷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키로스가 늘어나도 아, 걸을만하네요 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총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알고 우리가 떠난 탐방이 아니고 어, 정말 막 이렇게 뭔가를 찾아보자 라고 떠난 탐방이었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 끝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가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 평화통이라고 우리가 걷는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웃음> 왜 네, 걸으면서 우리가 폐화통이를 생각해야 되는지, 네. 어떤, 그렇게 질문했던 아이들도, 우리가 이 몸소, 어, 뭐, 인,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몸소 자기가 스스로, 음, 고생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게 진짜 공부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걸 뭐,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마음 얘가... 어, 안해도 되는데 얘는 밥이어서 압력이 중요해요. 근데 일단 돌을 올려놓고 하고 있어요. 하자면 어, 소별밥이 돌 올려놓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초중고 통합 대안학교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린 애들부터 뭐 스무 살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아이들까지 같이 있는데 그래서 발걸음이 다 다르고 좀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으면서 그 중간을 조절하기가 되게 힘든데 어 어린 아이들은 솔직히. 혼자 가면서 걷는 게 쉽지 않으리잖아 어른들이 하기에도 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걸 하면서 자립심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 큰 아이들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더 보살펴 주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일곱 음, 살 이선재입니다. 한방을 하면서 뭐발 바닥도 많이 아프고. 물실도 잡히고 지금은 뭐 굳은 새도 하나 크게 박혀가고 있고 해가지고 좀 되게 아프고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이먼 거리를 그래도 계속 하루하루치 목표를 달성하면서 걸어가고 있고 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내고 자립적인 걸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스스로가 뿌듯하고 우리 이학습나 학교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찌보면 뭐 탐방 이 탐방을 그냥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수양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가는 저 다른 형들이 부처한다고 있어요. 다른 형들이 부처 내려오래요 근데 어. 누나들이 안보여 누나들이 찾으러 가세요 잊어버렸나보다 싶다가 조심해?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실 안에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배우기보다 실제 이 분단의 현장인 DMZ 500km를 걸으면서 그 전에 사전교육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고 실제 걷다 보면 음, 분단의 그 흔적들, 전쟁의 상처들, 또뭐 전적 그런 그 전쟁에 대한 구조물들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보게 돼요. 그래서 군대나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면서 애들이 도시에서 이제 대부분 사니까 어, 내가 살던 이 삶의 공간에는 이런 유전선이나 군인들이나 또 부대 그다음에 뭐 전적비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구조물이나 구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좀 던져주고 싶어서 사실 500km를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를 뭐 뛰어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또 삶과 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와서 어이 낯선 이 곳은. 우리나라인가 나는 정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나 이런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그런데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왜 우리가 걸어야 되냐 <웃음> 걷는 거하고 평화와 통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고민을 하게 됐고 아이들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속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기계나 어떤 에너지 동력의 속도가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걸을 걷는 속도? 이게 삶의 속도고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속도를 찾아보는 거 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이런 음, 함께 공존하는 것이 또 통일인 거죠. 이념, 이념적인 통합이나 뭐 체제의 통합이나 뭐 그런 건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3주 동안 500km를 걸으면서 아이들이 터득하게 될거 같고요 여기 지금 잘렸어요 쌤! 제가 구호 덩닥이니까 제가 할게요 아, 자, 예나 예나 예나 준비 시작 병원! 도리로! 한번더